호나우두 LH 오카 호나우두 아까 쓰시고 싶다 하셨으니 까 LH 오카 쓰고 그리고 이거는 투톱으로 가세요 그냥 세오첸코 세오첸코 LH 오카 쓰고 투톱으로다가 이렇게 딱 써주고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파이브백이 진짜 유명하니까 퍼디난드 말디니 이런 애들 무조건 써주고 말디니 523이죠 진짜 말디니 얘네 둘은 무조건인 것 같아 LH하면 5뭐 해주고 그 다음에 GK 크루토아 해주고 크루토아 필수고 어차 급여가 늘어났기 때문에 크루토아도 가능해 오카 해주고 l m 에 제일 그거는 굴리트 일단은 블리트 LH 해주고 CEM으로 해주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라모스였지 않았나? 라모스 LH 이거 오카 해주고 88억이다 보니까 파이어 백그 다음에 l b l 비가 어떻게 사용하더라? LH 수비 한번 볼게요 나 지금 너무 오랜만이라서 88억이라서 이게 DF 누였더라 아, 호베르트, 카롤루스 이런 선수들 나쁘지 않다. 보아탱, 바란 멈죠 쫄디알바 근데 이거 막상 써보면은 그렇게까지 막 좋다라는 느낌은 없긴 해요. 사실 포카도 좀 깐지나긴 하지. 왼발 어차피 왼발이니까 오카 호베르트 칼로스 죠 어차피 키도 오카하고 호베르트 호벨... 호베르트인가 호베르트 맞지 호베르트 칼로스 어딨누 LH 오카 아직 58억이죠 LH 호나우드 무조건 사요 아 진짜 거짓말 안치요 LH 호나우드 못산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얼비 걸릴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얼비로다가 누구였더라 게리네빌 잠브로타 어, 되게 많은데 잠브로타 솔직하게 나쁘지 않은데 잠브로타 성능이 너무 낮아 게리네빌도 호동 못 산다는 건 진짜 말안 돼요 아, 얼비 되게 많았는데 생각보다 많았는데 노래 좀 틀어드리고 누가 나왔지? 아잠버로타 이런 논들 쓰는 것보다 차리가바란승이 낫지 않나? 바란이 훨씬 빠를 것 같아 얼비로 CM으로다가 CM느낌이 아... 발락 제라드 맞다 맞다 맞다 미카엘 발락 필수 발락 형님은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없다 스티븐 제라드도 솔직히 나쁘지 않아 제라드 전 진짜 LH 쓰면 제라드 많이 썼어요 자 70억이죠 10억정도는 어차피 바로 살수 있기 때문에 해주세요 자 이런식으로 5212 호돈 세오첸코 호날두 써도 되는데 호날두보단 세오첸코가 훨씬 진짜 잘 풀어 그 바란같은 경우는 어, 사실 바란을 이렇게 쓰지 말고 라모스를 차라리 얼비로 쓰는 것도 나쁘지 찮아 파라을 센터로 쓰고. 요런 느낌으로다가, 오결이나 인벨, 크로스. 약간 요런 느낌으로 쓰면 70억 요 크로트와 이렇게 쓰는 니다 급여도 한 8종류 남긴 한데, LH 단일이 그나마 괜찮기 때문에. 이렇게 하면은 바로 구매를 한달 했었을때 살짝 조금 미스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바로 구매는 근데 이 정도면 4억짜리 뭐 5천 막이 정도 하면은 그냥 무조건 살수 있어요 한 10억? 10억은 그냥 이 정도면 충분 이게 너무 좀 그렇다 하면 이제 6화 6화 정도 올리고 7칸은 이건 뭐살 거고 5카 오버롤 104 맞나요? 네 맞아요 맞아요 5카 말고 6화로 사도 되고 가격대가 좀 싸니까, 코인도 6카 정도 로 사고. 너무 싸다 싶으면, 힘도로 해주고, 프루투아도한 6카면 힘들겠다. 6카 하고. 이런 애들 좀싼 애들은 6카 정도 해도 살만하거든요. 11억 정도 내고. 음. 약간 이런 느낌? 지금, 이거 오버롤들 다 높은 이유가, 이거 받아서 진짜. 해갖고 그런 거고. 이 정도가 적당하죠? 제일 그할 거면은. 음.